리어쇼어링은 회사가 생산을 본국으로 가져오는 대신에 리쇼어링이라고 하죠. 동일한 지역 또는 가까운 시간대에 있는 국가로 운영을 이전하거나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비즈니스 전략입니다. 이 전략은 회사에서 자국시장과의 근접성을 유지하면서 비용을 줄이고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것입니다. 니어쇼링은 중국이나 인도같이 인건비가 현저히 낮은 국가에 대한 전통적인 오프쇼링에 대해 몇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. 첫번째로 운송 및 운송비용 절감을 들수 있습니다. 니어쇼링을 통해 기업은 운송비용을 절감하고 모국시장에 지리적으로 더 가까운 국가를 선택하여 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. 두번째로 유사한 시간대의 문화적 친화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 유사한 시간대 및 문화적 친화력을 가진 국가에 대한 니어쇼링은 완전히 다른 지역으로 업쇼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문제와 문화적 오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세 번째로 향상된 품질 관리가 가능합니다. 의사는 생산이 집에서 더 가까워지면 제품의 품질을 보다 쉽게 모니터링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. 네번째로 지적재산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. 지적재산법이 더 강력한 국가로의 니어쇼링은 회사의 독점기술과 프로세스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전반적으로 니어쇼링은 기업이 생산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비용을 절감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전략 옵션이죠. 그와 같은 비영리 조직에서도 단순히 조직 규모를 늘리기보다 세대적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변화된 조직 운영 방법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.